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진영 목사입니다. 한달 정도 신천지 청년들과 상담을 하고 내린 결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신천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천지인들과 신천지 청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만희 총회장의 죽음 만약에 이만희 총회장이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번 상담을 통해서 신천지 청년들과 나는 대화 중에 제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에게 상담 중에 물어보았더니 네가 신천지 활동을 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게 어떤 것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나서 신천지 청년이 하는 말이 이만희 총회장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만희 총회장이 나이가 이제 90이 넘었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만희 총회장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겁니다.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만희 총회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이만희 총회장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신천지 교리 자체가 이만희 총회장도 죽지 않고 신천지도 죽지 않는 신인합일체 육체영생불사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천지창조 이만희 교주가 게시를 받고 썼다는 책 천지창조 492쪽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죽어도 그 영이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변화되어 영원히 살기 때문이다 즉 부활과 영생 때문이다 순교한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서 하나님의 입맞은 시온산의 열두 지파 14만 4천명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깨달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신인 합일체가 되는 첫째 부활에 이르기를 축원한다. 신인 합일체가 되는 첫째 부활에 이르기를 축원한다. 축원한다 라고 이만희 교주가 천지창조라는 책 492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듯 신천지인들은 이만희 교주가 죽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가짜 신천지인들 말고 진짜 신천지인들도 자신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신천지 신앙을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신천지인들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불안해 하면서도 이만희 총회장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만희 총회장의 죽음입니다. 만약 이만희 총회장이 죽는다면 자기가 그동안 믿어왔던 10년, 20년, 30년 그동안 신천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그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만희 교주의 죽음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만희, 교주의, 이만희 교주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인들을 만나고 신천지 청년들과 신천지인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들은 항상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대화를 할때 항상 방어 기제를 발동시킵니다. 그리고 공격, 태세를 취합니다. 자기를 보고 한 말이 아닌데 모든 것을 대화해서 자기를 보고 한 말도 아니지만 항상 자기를 공격한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청년들과 상담할 때 항상 부탁을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교리와 성경의 차이점 성경과 신천지 교리를 비교할 때에 신천지인의 입장에서 듣지 말고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지만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또 자기를 공격한다고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신천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이만희 교주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상개시입니다. 신천지는 요한개시록은 애연서이기 때문에 애연서의 내용이 성취되었는데 그 애연서의 내용의 성취 사건이 대한민국 과천 유재열 장막성전에서 일어난 배도 멸망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의 인물이라든가 그 실상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신천지인들은 몇명 되지가 않습니다. 신천지인들은 실상을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합니다. 실상을 요한계시록과 맞추다 보면 이만희 교주가 어떤 거짓말로 자기를 속였는지 하나하나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신천지인들은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알아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상을 아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두려워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부모님들이나 가족들, 친구들이 아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원 지옥 영원 천국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고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것이냐 모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육체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부활 영생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육체 영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죽음 이후에 부활 영생입니다. 그러나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은 육체 영생으로 여러분들과 신천지 청년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수 있다라고 하는 이만희 교주의 육체 영생은 종교 사기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그가 예수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예수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은 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인간의 죽음은 정해진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 영생이 아니라 부활 영생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이 세상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십니다. 영원 지옥, 영원 천국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살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인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번째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신천지인들과 신천지 청년들은 이만희 교주가 죽지 않는다. 육체 영생 불사 신인합일체 육체 영생 불사 이만희 교주에게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교주의 육체와 함께 하고, 지금 신천지가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 새 에루살렘, 영쟁, 새 이스라엘, 결국 천국이기 때문에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죽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14만 4천 명의 순교자의 영들이 신천지인들의 육체와 하나되면 자신들도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믿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신천지의 빠진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지인들 중에 신천지인들이 있거나 신천지에 빠진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이 있다면 신천지인들에게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에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만희 교주가 죽으면 신천지를 탈퇴할 것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만희 교주가 죽지 않는다고 믿느냐? 본인도 죽지 않는다고 믿느냐? 신천지의 육체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확답을 꼭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교주가 만약에, 만약에 이만희 교주가 죽는다면 지금까지 종교 사기를 당한 것,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너를 속인 것을 깨달고 신천지에 나오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고 나오겠다고 하면 확답을 꼭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은 이만희 교주가 육체 영생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신천지인들과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은 이만희 교주의 영생불사를 지금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인들과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을 만나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만희 교주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이만희 교주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만약에 이만희 교주가 죽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이만희 교주가 죽는다면 신천지를 탈퇴할 것이냐 이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신인합일체 육체영생불사교리 이만희 교주가 죽지 않는다고 하는 신천지의 주장은 이만희 교주의 주장은 종교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인들과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을 상담하다 보면 상담을 마친 후에 신천지 청년에게 신천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그 청년이 하는 말이 이만희 교주가 혹시 만약에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만희 교주가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문제로 매일 밤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들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고백하는 청년의 신천지에 빠진 청년의 신천지에 빠진 청년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90이 넘어간 이만희 교주를 보면서 신천지인들과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저 역시도 이만희 교주의 죽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천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만희 교주의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